반갑습니다. 부천 고강일동 분회장 조건입니다. 2018년 말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제1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회장 선관위 구성에 불만을 가진 일부 대의원들이 대의원 총회장 점거하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은 내부일이라 확인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총회가 불발로 끝나면서 수차례 총회를 다시 하였고 비용만 무려 2억여 원의 혈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파행을 주도한 일부 대의원들이 회의 수당을 반납했다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의장석 정관 대의원들의 주장은 현재의 회장 선관위는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고 이런 위원으로 선거를 하여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면 왜곡된 당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의혹을 제기하며 의장석을 점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거 주동자들의 주장처럼 선관위 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선관위 구성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며 절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정관이나 규정 위반하면 선거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회는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의원 총회 의사결정은 표결로서 결정하는데 점거란 초강수로 두었던 것은 수적 열세로 통과될 것을 우려해서 점거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관이 구성하여 제12대 협회장 선거는 별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협회 역사에서 대총장 의장석 점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관이나 규정에 방청회 회원들이 소란 등 회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퇴장 조치시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이 회의 방해 등 파행 주동자에 대한 조치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몇몇 대의원이 회의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회의 방해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광과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 파행의 주역들이 제12대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관개전 위원으로 이들은 재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파행의 지역들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혈비 낭비는 회원들에게 고통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파행의 지역들이 회의수당 반납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하며 당시 대의 총회장 모습을 보도하원 총회장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I'm o n n a s i h r a d t a to y o